아이고 <웃음> 방금 썼던 것이 화면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좀 다시 화면 맞추고 쓰려고 합니다 아, 잡히죠? 네, 네 글자예요 딱네 글자인데 음, 단양에 오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문득 예전에 여행 갔던 것이 떠올랐어요 단양에 갔을 때그 예전에 단양 군수였던 퇴계 선생에 대한 일화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퇴계 선생이 그곳의 관기였던 부향과의 어떤 something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퇴계선생은 여자를 밝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정신적인 귤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었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어떤 식구 중에서 혹의 일회라고 하는, 일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그, 그곳을 떠나고 나서 오래 머물지 못했죠. 바로 이두 향을 그리워하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 혹애라는 것은 지독하게 사랑하는 걸 말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혹애라고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쓸까요? 한나라 시대 지금 예서입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나요? <웃음> 제가 노래방 나오면 그 노래 참 예전에 많이 불렀었는데, 사랑은 붓으로 씁니다. 지금은 붓으로 써요. 사랑의 자입니다. 이게 손입니다. 이것도 손이고, 손톱조, 이것은 또우라고 말하지만, 둘다 손으로 하는 어떤 것이에요? 즉,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심 들어있죠. 가슴을, 마음을, 혼을, 심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사랑 해보셨나요? 한일자입니다 매화 한그루를 나는 지독하게 사랑했었네 바로 퇴교 선생의 읍조림이죠 그 매화가 바로 두향이 아니었겠는가 천원짜리 지폐에 퇴계선생 나오죠 거기 어떤 식물이 있습니까 바로 매화죠 퇴계와 네. 두향 그 매화 백매화를 한 송이 맨 처음에 퇴계선생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할때 두향이 여성으로 자기를 봐주지 않으니 매화를 백매화를 하나 사, 선물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메바라메냐, 내가 거부들 하지 않지 하면서 뜨기가 받아줬다는 말이 있죠. 나오고 있는 거죠? 응. 이태백이라든가 이런 중국신이라 우리가 선생자 안 붙입니다. 이태백씨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민 나라 사람일 때는 선생자를 붙여주죠. 퇴계 선생 구라고 할게요. 호계일매는 퇴계 선생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제. 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할인. 으로 하겠습니다 하... 잘 보셨죠?